아이쿠 오늘 덱은 어마무지한 이름 한번 지어볼까? 이름하여 300덱입니다 자, 백렙 더원 형님이 왔습니다. 백렙 암멜, 백렙 비델리로 그냥 찍고 들어가는 거야. 자, 오늘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시오 어, 일단 암멜한테 이제 1인 기이 우리 아군이1인기 쓰면 버프 주잖아. 그래서 우리 더원 형님이 1인기 두 개를 가지고 무려 폭 치면은 암멜한테 버프갈 거고. 심지어 더원 형님이 스킬 쓸때 어떻게 된다? 비델리에 7개 대제가 스킬 썼을 때 버프까지 받게 되겠지. 개성 버프까지. 그렇게 해서 어, 암멜이 더 돌아날 뛴다. 어, 사실 주인공 이 미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백렙 더운 형님이라서 거의 그 영상미도 상당히좀 기대가 되거든요 가보도록 하죠. 이제 영상미를 위해서 공격력 음식 먹고 갑니다. 자 오늘의 결정 좀 기대세요. 나 조수자 지금 더운 형은 백렙 찍고 PVP는 처음 가는 거예요. 백렙 더운이 아무리 씨 더운 형님 우리 옛날 좀 나이가 좀 드셨다지만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이렇게 한 가보자고 엘리카 한번 떠줘. 그 다음에 더운 형님 슈어 험하고 그 다음 에 빡빡 이렇게 어떻게? 어, 어, 어, 파파파파파 나쁘지 않죠? 94,000. 수 15만, 뭐걸? 야, 어디 갔노? 야, 어디 갔는데? 자, 15만 9,000. 도원 형님, 수우, 12만 4,000 떴다. 12만 4,000. 이것이 바로 백렙랩 도원이야. 멈춰1 보세요, 한번. 쥐 보세요. <목소리> 그거밖에 못 칩니까? 큐시. 자, 이번에는요. 뭐, 스택을 하나, 둘 쌓고. 쭉풀라 자, 파, 파, 파, 파, 파! 스택 쌓이고 있어요. 엘리크 스택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텍 됐지 이름면 오스텍. 지금 세중에 누가 스킬 써도 엘리스택쌓이고 뻥! 27만 3천. 원. 점점 더 이제 미치뿐다. 안멜 미치뿐다. 안멜지 1인기 버프 지금 다섯 개. 아내가 버프 준거 여섯 개. 자, 더원 형님 이제 다음 턴에 정오돼서 여야일 개성 스택 여섯 개. 본인 정오 세 개. 어, 아, 잠깐만. 볼게아 아, 잠깐 너무 흥분 깔아치고. 자, 공격이 지금 34,000. 백렙 더원 34,000. 아, 스킬이 아안 떴네. 스킬이 안 떴어요. 어. 아, 전기 안 떴네. 9만, 나쁘지 않죠, 전세인데 자, 나를 경외하라 슈퍼! 노바라스 14만 2천이야. 너 이거 임마 섀도우였으면 너몸 터졌다. 꽝! 꽝! 27만. 요, 어떻습니까 오늘 출발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 더원 형님 좀 옛날 캐릭터 느낌이 좀, 좀 나다 보니까 백렙 투자가 좀 망설여지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마수전 안할 거야? 크레스벨거도 그렇고, 에이크 시르니도 그렇고, 더원 형님의 뻑 뻑, 이거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100렙 하면 저는 후회 안 하고 잘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치고, 와, 이게 이번에 딜이 더더아보겠는데 아까, 아까보다. 퍽퍽퍽퍽퍽 8만 2천. 15만. 야, 거의 카드 두 장째 각킹이 죽을 뿐인데? 하나, 하나가 남는데? 아형 오늘 폐잘 뜨는구나. 이번 판폐잘됐다 자, 큐어가 자꾸 깔딱거리는데, 죽이겠습니다. 자, 백렙 더원과 백렙 암멜이 왔다. 빡. 오, 그 배터리기 11만, 배터리기 0만 훅. 꽁충 20만. 됐나? 어? 20만. 빡! 빡! 2 3만9천원 역시 더운 형님과 암멜 둘러진 다 백렙이라 가지고. 어, 야, 우리 형 백렙 필살기 여러분 백렙 필살기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호다달았고요정호다달았고1 3 6개 다 받았고. 백렙 더원 34,000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아, 이게 한번 버텨내 줘야 딜을 보는데 못 버틸 것 같아. 애가 몸이 아, 이, 디에한방더착 들어가면, 임마. 얼마나 없을라나. 와, 샤 자식. 몸이 비스켓처럼 부스러지가지고 말이야.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어? 저거 지금. 오 똑같은 덱입니다 똑같은 데 저분은 95, 95, 95 저는 100, 100, 100 100, 100, 100 이겨야 되지 않겠나? 누구부터 없앨까요? 아무래도 저 남편은 없애봐야 되겠지? 팍팍팍 한번 가고 팍 때리고 팍 때리 빡 때릴게요 빡, 빡빡빡빡빡 7만 3천 와초탄1 7만 1 0만 10만 빡빡 11만 와, 빡, 빡, 11와 도원 형님 늙지 않았어 아직 지금 1인기 버프 2개까지 추가로 받은 안멜이랑딜차이 거의 안 났어요 자, 상대 95랩렙 돈이에요. 오렙 오랩 차이 난다. <웃음> 어 아픈데 그래도 아픈데요. 어 깡, 깡. 지금 스택 많이 쌓이면 지 겁나 아픈데. 지금은 만만하네요. 어다이앤이 나왔군요. 어아 인연이 없는 다이앤이다 아, 그러면은 다이앤 싹을 잘라버릴게요. 예, 다이앤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존재거든요. 싹을 자르겠다. 이 예, 말씀이죠. 0가번두대 때리고요. 10만 배터리 10만. 복수 12만 3천. 빡! 빡! 이마. 만 암멜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암멜이는 암멜이지 어. 와... 암멜 지금 이제 1인 버프까지 다섯 개 받아가지고 자 이번에는 암멜... 아메... 아니야 이번에 우리 비델리 한번 볼까? 비델리 지금 개성 풀스택이라서 저쪽 더원님 지금 화났는데 화내지 마시라고 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 약간 무섭네 이거 하나 넣을게 그래도 아이 되, 된다 된다 더워봐 슝! 복! 오, 안될뻔 했다. 야, 큰일 날뻔 했다. 뽁뽁 <웃음> 아, 어, 야, 암메라. 야, 니가 해라, 암메라. 빡! 빡! 야, 이 집이 뭐, 참. 자, 특히 그 비델리 전차기 같은 경우는 필살기 게이지가 많아야 세기 때문에, 여러분. 방금 좀 너무,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비델리 딜랑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필살기 게이지, 이제 풀 게이지에서 한번 나가는 거. 못 죽일 것 같아서 암메리 해결하겠습니다. 푹! 푹! 푹! 푹! 11만 2천. 나쁘지 않지? 일성인데. 푹! 푹! 8만칠천 어, 세 명이었으면. 빡. 이렇게. 어? 그니까 약간 저는 비델리가 이제 딱 명확하게 좀 떠오르는 느낌 있어요. 딜 포터다. 서포터는 서포터 역할인데 개성으로서 우리 일곱 개 대제나 사대천사들을 계속 써주게 해주잖아. 어? 근데 자기 이제 버프 뜨고 하면 딜도 잘한다. 딜이 막암멸급이다 이렇게는 볼수 없어요. 근데 상당히 잘하긴 해요. 상당히 잘해. 그러니까 딜 포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내가 저 비델리를 딜러로 한번 쓰는 영상 곧 기다리세요. 맹철 각인해서 한번 해볼게. 어차피 생철이잖아. 근데 지금 더원형이랑 안메이랑둘다 맹회에 막 맹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엘리가 딜이 좀 뒤지지. 생철인데.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비델리도 내 맹철 한번 각인해볼게. 어, 형이 컨텐츠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 어, 야! 300대기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수사가 잘못 나갔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인연 확인하다가, 지금 보니까 연반한테, 어, 근타를 들어있어요. 연반한테. 자, 와 그런데도 도원형님이, 간나 도원형님. 순서 틀려도 괜찮다, 구스카노르요. 형이 해결할게요. 그냥 그골 때리는 페이을첫 턴에 없애뿟어요. 페이엔이 얼마나 골 때리는지 알지? 돌리기 시작하면 시곤해진다.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지. 자그 다음에 연반은 지금 근타로 들어있어서 쉽게 못 잡을 것 같거든 자 안멜 안멜 암멜. 공포의 안멜의 목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요게 쎄 보이네요 요렇게 갈게요 빡빡빡빡빡 84,000 빡 95,000 84 95자 이성으로 자 스택 많이 올라갔어요. 자, 뭐다? 지금 더원 형님이 1인기 쓸 때마다 더원 형님이 1인기가 많다 보니까 스택이 빨리 가져앞안한테 빨리 가주고 자기 안에 끝까지 받아가지고. 와, 미쳤다, 딜이. 개돌아쁘는데 자, 우리 코인몰리 누나 집에 보내드리고요. 어떻게 보내드릴까? 뭐, 보내드리는 방법은 많아. 요렇게, 요렇게. 이거, 아, 아, 잠깐만. 잡아지겠지? 잡아질 거야. 빵! 그렇지. 도원형 필살기 만들었다, 지금. 자, 연반아. 많이 다치면 안 돼. 너 많이 다가 몸을 버텨줘야, 첫 탈을 버텨줘야 깡! 깡! 한번 보게, 임마. 이거들이 몸이 막 셰리 시리... 솜사탕처럼 자꾸 녹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좀 빨아가, 마 그렇지. 튼튼하게 견뎌라. 갈게, 형이. 네피 얼마야? 이거밖에 안 돼. 44만.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맛이 나겠나? 이래갖고. 빡싸 충금에스 아이고 이걸 못 버티니까 이만 딜이 67만밖에 안버는거 아니야. 두 번째 살까지 들어서면 어느 정도 됐겠노? 최종 피해량에 100% 추가 피해니까 67, 68만이었나, 67만이었나. <웃음> 그새 까먹었네. <웃음> 하여튼 마 130만 나올겠네. 어? 좀그 정도 맞아줘야지. 어.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투를 가도록 하고 오 그렇지 딴딴한 연반대기 나왔군요 그 정도는 내줘야 우리 덕원형의 딜을 좀 받아내지 않겠어 너희들이 아서야 인연 뭐 들어있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고 선물 있고자 이렇게 가서 올 하나 조지고 시작하자고 자 서거 아이고야, 전체기 스스로 잡았겠다야. 아이고, 아깝네. 이거 딜 넘치네. 많이 넘치지 않았다. 괜찮다. 요 정도면, 자, 연바라. 그피 많이 채워놔라. 형, 세게 들어갈 테니까. 그렇지, 피 올려놔. 임마, 피통 좀. 어, 아, 아프네. 아 아프다. 아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바라. 니야, 맞아보자. 빠빠빠빠, 오, 단단하네오 좋았어. 그정도는 해놔야지 마, 17만 5천 터졌고 단단하다 자, 더 있는 필살기 준비가 됐고요 요정도는 돼야 판이 좀이정도는 돼야 우리 백렴 대원 형의 그딜를 누가 좀 몸으로 받아내주지 그렇지 어, 아, 잠깐만 점마가 성물이 있어가지고 어, 원샷을 못 내면 투샷까지 지가 맞게 됩니다. 그죠? 보자. 니피 얼만데? 아이고, 몸개 트집프겠네요? 니네 임마, 더원형 지금 버프 몇 개인 줄 알아? 버프가 임마 총 아홉 개야. 따지고 보면 아홉 개. 자, 더원형님 갑시다. 오늘 더원형이 주인공 맞는데? 자, 갈게요. 후아 빡! 트집프제! 트집프 옆에 누구 맞을래? 팍! 시다스 어, 어, 저거 미안합니다. 너무 흥분했나? 어, 야, 엄마야! 아연반필살기좀 치봐봐 임마어 안면은 저라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도원장님 정오거든 정원는 이마 버프가 아니야 파일이 안 터져 그리고 우리 부대리 비델리것도 파일 안 터지고 안면 심지어 인마, .이. 이이이, 저지이, 이마 는데도 살았다 이자저 이마 어떻게 잡았고 잠마지고 오늘 비델리 주인 공 아니거든 자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퍽퍽 18만 어 역시 안면이 안면 안면아죽이지마 잠깐만 이안형형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형주인면이 하자. 이고면이 안면이 안면이 래이 날 이길 수 있겠어? <웃음> 날 이길 수 있겠어? 아, 그래. 아, 니가 주인공 맞긴 맞아. 맞는데, 오늘 우리 더원형 진짜 어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맛보 우리 더원형님의 흑딜이 아니었나? 이것이 바로 백랩 더원. <목소리> 예뻐졌구나. 몰라볼 만큼.